돼지갈비도 주실래요? 아, 나 돼지갈비 먹고 돼요 돼지갈비 일단 10인분만 할까? 주시겠어요. 10인분만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돼지갈비가 약간 좀 특이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데. 네? 어디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에서 초벌이 되고 있대요. 아아음 있나? 그럼 기름 또 빠지겠네요. 쪽으그 있다. 금방 굽듯이 천천이 돌아가면서. 왔다, 초보이된거같다 아, 자, 돼지갈비 나왔습니다. 자, 초별했죠? 아, 너무 좋죠. 이게 10인분이에요? 아니요. 5인분? 네, 오 5인분은 더 굽고 있어요. 총 10인분 중에 5인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갈비는 이 양념장에 뜨셔도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비요? 대장 양념장인데. 아 어, 먹어봐야겠다. 음음 와, 매력 맛있어. 맛있어요? 오, 양념을 겹쳐. 음. 자, 양념을 이렇게 올려갖고. 음! 와, 대박. 음. 와! 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아니, 이게 양념이 안 쎄. 음. 양념 자체가 안 쎈데, 너무 달면은 가급적이어서 음.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음. 짭짤한 맛도 나가지고 계속 들어갈 것같잖아요 양념이 안 쓰고. 응. 음. 겉에만 양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 딱, 딱 배웠어요. 응, 어, 잘 배웠어. 진짜요? 나도 빨리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응. 빨리 먹어 내가 과일 사 줄게. 진짜 맛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이거 단맛도 있어가지고 쌍전보다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리네. 음 와. 잘 어울려. 왜, 사장님 왜 주셨는지 알것 같아. 지금은지금부터난 응, 어, 난, 난, 난. 잠깐만 재정 계겠다 다시 어, 먹어야 되니까. 어, 잠깐만 네, 이제 배고픈 거야배 아, 아, 아니, 풀인분 먹었어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왜요 정원도 먹고 배부른 게 그럴 수 있겠 진짜. 그럴 수있겠이 사람 돈 많이 저축하겠다. 가능안들어그 연결 지수가 얼마나 낮은 거야. 왜 갑자기 서빙을 하시는 거네컬 여기 있네요 네. 아... 많이 움직여야 돼, 저는 지금 아, 벌써요? 아니, 아니 그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엉덩이 아파서 그렇지 뭐 배불러서 그런 건 아니고 나 하나 아, 통으로 가져줘 자기 잇몸를 하는 거봐나 이거 통으로 바로. 먹어봐야겠다 어이구, 야 와. 지금 네. 살짝 찍어서 어머, 어머. 야 수다, 이거는 못 참지. 쌀을 수다. 잠깐만요. 와, 와. 수다 와. 이건 못 참지. <목> <목> <목> 잘 먹어, 잘 먹어. 역시. 음. 진짜 난 후배들이 이렇게 잘 먹는 후배들 나 너무 좋아. 너무 이쁘지 음. 좋지. <목소리> <목소리> 저희 현재 60분 중에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의 30분이죠? 승아, 다 익었어. 이거 싸 익었어. 너도 너도 좀 먹어. 나죽 먹어. 먹어 있어. 아, 고하도. 많이 드세요. 예. 나 이렇게 작, 작게 먹어야 많이 먹더라고. 큼직하면 <웃음> 이게 배가 한번확 내려가 이렇게. <웃음> 진짜 웃겨. 이게 끝인가 보다. 형, 이거 움직이는 거야, 손은 어 가만히게, 뭐 가만히 있으면 안돼 아니 왜 이렇게 치도 다고 아니, 엄청 <아니, 웃음> 어. 그렇게 잘라놨어 손좀잘라어 내가 얘기했지, 난 너무 갑자기 확 음, 먹으면 어